관공서나 학교 정문 앞에 하얀 바위가 우뚝서 있는 꿈 입신 출세한다. 학생은 학업 성적이 오르고 명문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다. 훌륭한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출판하게 된다. 골속이나 바위 밑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호랑이를 발견하는 꿈 학원, 연구기관의 우두머리, 연구대상, 쟁취해야 할 권리의 상징물이다. 기이한 모양의 바위나 절벽 또는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꿈 장차 풍부한 재물과 입건이 얻어지고 지휘와 사업 및 원하는 목표의 순조로운 번창과 발전을 획득하게 된다. 길가에 커다란 바위가 우뚝서 있는 꿈. 훌륭한 실력자를 만나 지도와 도움을 받는다. 행제, 재물, 물품 등이 생긴다. 깊은 산 바위 위에 돈이 산 더미처럼 쌓여있는 꿈. 사업이 번창하고 소망이 성취되어 큰 이득을 보게 됨. 돌덩이가 큰 바위로 변하는 꿈. 작은 사업이 점차 확대되어 큰 사업으로 번창함. 돌을 던져 큰 바위를 부셔버리는 꿈. 아름찬 일거리, 사회단체, 기관 등을 와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높프나 징을 사용해서 바위에 오르는 꿈 일을 시작하는데 협조자의 도움을 받아 소원을 달성하게 된다. 맑은 물에 큰 바위가 보이는 꿈 어떤 큰 공적과 업적을 쌓아 입신양명한다 귀인이 나타나 도움을 준다. 매미가 바위에 앉아있는 꿈 학생은 머리가 좋아지고 학업 성적이 오르게 된다. 분뇌개발 재물, 돈, 행제수가 있다. 바위 속에 숨어있던 산토끼의 두 귀를 잡았다 놓은 꿈. 학생은 어떤 학교에서 2년간을 수업하게 된다. 바위 위에 앉아있는 말 잠자리를 잡은 꿈. 천하는 훌륭한 남자를 배우자로 맡고 정치초년생은 국회에 입문하여 권력을 잡으며 사업가는 운수, 제조업 등에 투자하여 성공을 거두게 됨. 바위 위에 편히 누워있는 꿈. 직장과 신분이 안정되고 집안과 사업이 번성하며 재반장애와 근심이 흩어지게 된다. 방위 건물 동물 나무 자동차 등에 치이는 꿈 어떤 기관이나 세력 단체에 의해서 일거리나 사업이 성취됨을 암시한다. 방위가 공중을 떠다니는 것을 보는 꿈 사회적인 어떤 기관의 운영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사업자나 학문적 업적이 사회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본다. 방위가 널린 곳을 껑충껑충 건너뛰어간 꿈 여러 방면으로 이를 진전시키게 된방위가 터져 폭포가 흐르는 꿈 종교나 철학 기타의 지리적인 교화를 크게 베풀거나 재물을 얻는다. 방위가 허공을 떠다니는 꿈 바위가 허공을 떠다니는 꿈은 사회기관이나 국가기관 등 공적인 기관이나 단체가 제 역할을 못하거나 운영이 불안정해짐을 의미한다. 또는 권력다툼 등으로 주관자가 불분명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예기치 못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여러 면에서 안전문제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방위나 금속판의 표면에 물기가 비치거나 물이 흐르는 꿈 바위나 금속판의 표면에 물기가 비치거나 물이 흐르는 꿈에서 바위는 오행상금에 속하며 이 꿈은 상황이 보다 수월해질 암시이다. 자금 압박이나 부채에 시달렸다면 자금 융통이 개선되어 문제가 쉽게 풀릴 조짐이며 대립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중재자의 도움으로 사이가 좋아질 것이다. 바위나 비석에 새겨진 이름을 본꿈 어떤 기관의 간판 또는 칭호가 새롭게 바뀌게 된 바위를 뚫고 나온 에델마이스 꽃이 활짝 피어있는 꿈 가진 고생 끝에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밝은 서광을 맞이한다. 바위를 운반하려는데 무거워서 옮기지 못하는 꿈.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나 맡은 임무가 혼자로는 감당하기 어려우니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바위에 깔리는 꿈. 모르는 동안에 저지르고 있었거나 시대착오가 심하다든가 뭔지 모르게 좋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증거이다. 바위에 꽃이 피는 꿈. 사업이나 업적이 명예로워지고 융성함을 뜻한다. 바위에 달맞이 꽃이 활짝 피어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하는 사업이 날로 번창해 간다. 구인, 행제, 경사 등이 있다. 바위에 앉아 불공을 드리는데 돈이 산처럼 쌓여있는 꿈. 바위에 앉아 불공을 드리는데 돈이 산처럼 쌓여있는 꿈을 꾸게 되면 사업이 번창하고 소망이 성취될 징조다. 바위에 올라가서 품속에 돌을 끌어안는 꿈. 직장 및 경영하는 사업에 주의 여건과 위치 등과 연관된 바뀜이 생기게 된다. 방위에서 뛰어내리는 꿈. 전직을 하는 등 변화가 일어난다. 또한 마음이 변하기 쉬운 상태에 있음을 알리는 징조이다. 바위 위에 오르는 꿈이 꿈을 꾸면 고생한 보람이 나타나서 소원이 성취될 길몽 32 바위 틈굴 속에 다람쥐 새끼가 보이는 꿈 오래된 국보 귀물이나 보물을 발굴해낸다. 상품 개발, 창작, 재물, 행재수 등의 길조가 보인다. 바위 틈 사이에 선인장 꽃이 곱게 피어있는 꿈 학문, 문학, 예술 작품 등에 관한 것을 연구하여 새로운 자료를 발표한다. 바위 틈에서 잡은 물고기가 두 토막이 나는 꿈. 하고 있는 일이 타인에 의해서 가치가 없어진다. 바위 틈이나 구멍에서 물고기를 잡았으나 두 토막이 나는 꿈. 바위 틈이나 구멍에서 물고기를 잡았으나 두 토막이 나는 꿈은 하고 있는 일이 타인에 의해 방해를 받거나 가치가 없어진다. 바위 틈이나 바위 밑에서 발생하는 일에 관한 꿈. 기관, 회사, 학교, 직장 등에서 생기는 일과 관계한다. 사람 바위 공 등이 뒹구는 꿈. 장소, 직장. 세력 등이 여러 번 변동되거나 세인의 이목을 현혹시킬 일이 생긴다. 사람이나 동물이 바위가 되는 꿈. 어떤 일거리, 작품 등이 크게 성사되어 업적을 남기게 되는 일과 상관한다. 산 위로부터 자신을 향해 큰 바위나 돌덩어리가 굴러떨어지는 꿈. 가업 또는 재산의 파탄 내지 노련한 불상사 등 액화가 발생하게 된다. 산 정상 바위에 이름 석자가 새겨져 있는 꿈. 국이 공명하고 최고의 높은 자리까지 오르게 된다. 명예와 이름을 떨치게 된다. 산토끼가 나타났다 숲속이나 바위 속으로 숨어버리는 것을 보는 꿈. 사업상 행지수가 있으려다 말 것이며 어떤 목적이 뚜렷하지 못한 일에 착수하게 된다. 알지 못하는 상대와 가위바위보를 하는 꿈. 지혜, 기능, 논쟁 등으로 상대방과 대결하게 되거나 경쟁하게 되어 자신이 승리하게 되며 일에 대해서도 성공하게 된다. 온 몸에 구렁이가 감겨있는데 호랑이가 바위로 져서포막을낸 꿈. 어떤 세력을 꺾거나 협조자와 함께 일을 성사시킴. 울면서 큰 바위를 굴리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사업 성과를 올리게 된다. 행재 성장, 배업 성취 등이 있다. 유명한 바위에 관한 꿈. 유명인의 업적. 기업체, 기관을 비유한다. 인어가 바위섬에 앉아 해맑은 모습으로 잔잔한 미소를 짓는 꿈. 희귀한 문예작품을 창작한다. 문화의 공간에서 뜻밖의 사랑을 낚는다. 임산부가큰 바위를 낳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마음먹은 대로 소화성취하게 된다. 뛰어 성공을 한다. 자신이 자동차나 바위 등 치명타를 줄수 있는 물건에 치이는 꿈. 정부기관이나 단체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여겨졌던 사업이 성공하게 됨. 절벽 위나 큰 바위 꼭대기를 향해 기어오르는 꿈. 여러가지 장애와 곤란 등불안스런 상황에 부딪혀 손실과 방황을 겪게 되지만 온갖 모진 고생 끝에 희망찬 승리감을 느끼게 된다. 정원에 푸른 이끼가 낀 바위가 서 있는 꿈. 집안에 큰 인물이 태어난다. 재물과 먹을 것이 생기고 경사스런 일이 있다. 주먹으로 바위를 쳐서 박살을 내는 꿈. 주장 또는 권력 등에 의해서 단체를 와해시키거나 권리, 업적, 사업 등이 새로워질 것이다. 지팡이나 주먹으로 바위를 쳐서 물을 얻어 마시는 꿈. 좋은 아이디어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많은 재물을 얻게 됨. 산화바위에 깔려 죽은 시체에 관한 꿈. 어떤 기관에서 성취된 일거리의 표상이다. 커다란 바위 틈에 산삼꽃이 활짝 피어있는 꿈. 신상품을 개발하여 사람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게 됨. 커다란 바위가 굴러떨어지는 꿈. 커다란 바위가 굴러떨어지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이를 완벽하게 처리해내고 만인에게 인정을 받는다. 커다란 바위를 집안으로 운반해 들여오는 꿈. 경영하는 일이 순탄하게 번창하고 발전되며 재물이 불어나고 명예가 높아져서 부기를 얻게 된다. 커다란 바위에 앉아 하늘 위로 오르는 꿈. 귀한 신분이 되어 입신 출세하게 된다. 입하 승진, 당선, 승리, 취득 등의 경사가 있다. 커다란 바위 틈에 개나리꽃이 아름답게 피어있었던 꿈. 집안에 돈과 재물이 생기고 먹을 것이 풍족하게 들어올 징조. 귀인, 횡재, 행운 등이 찾아올 것을 암시하는 길몽 큰 파위 덩어리를 먹고 거인이 되는 꿈. 운수가 대통하고 마음먹은 대로 소화성취하게 된다 대성, 발달, 발전, 재물, 돈, 물품, 임신, 명예, 승리, 성공, 합격, 당선, 승진, 자격취득 등의 길조이다 큰 바위 밑에 쓴박이 꽃이 곱게 피어있는 꿈. 윗사람의 도움으로 못다한 일을 성취하고 금시 발복된다. 큰 바위 밑에 한련화가 곱게 피어있는 꿈.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 지도와 도움을 받고 밝은 희망을 맞이한다. 큰 바위 위에 앉아있는 꿈. 입신양령하고 대업을 성취하게 된다. 승진, 재물, 권위, 당선 등이 있다. 큰 바위 틈 사이에 참나리꽃이 활짝 피어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사업이 번창하여 부자가 된다. 부기영어가 있다. 큰 바위 한복판에 인금왕왕자가 새겨져 있는 꿈. 임산부는 자식을 낳아장차 커서 훌륭한 지도자를 만든다. 합격, 대개하다. 큰 바위나 돌의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는 꿈. 큰 재난이나 사고 및 불상사가 발생되어 말썽과 장애, 재물의 피해와 집안의 근심, 손실 등 굳은 일을 치르다큰 바위나 절벽이 길을 가로막는 꿈. 소망하는 일이나 계획한 목표가 실패와 허망에 부딪치며 타인의 방해나 장애로 인해 혼란을 겪게 되고 손실 또는 좌절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주위에 좋은 경치를 즐기면서 걸어가다 절벽을 만나면 평온과 안정의 지속이 막바지에 도달하여 종말이 가까워졌음을 가리키는 징조이다. 큰 바위를 가볍게 굴려버리는 꿈 자신의 미비한 힘으로 어떤 단체를 움직이게 됨. 큰 바위를 두 팔로 떠밀어 옮기는 꿈 어떤 사회 단체나 기관을 움직여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산에서 바위를 굴리면 집회, 단체, 기관 등을 해산시킬 수 있고 방해되는 요소가 제거된다. 큰 바위를 무수어 자갈로 만드는 꿈. 여러 사람이 함께 일을 시작하여 각자 일을 분담하게 된큰 바위를 안고 있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훌륭한 아들을 낳는다. 신으로부터 오복을 받고 집안에 경사가 있겠다. 재물, 행제, 물품, 식품 등이 생긴다. 큰 바위에 관한 꿈. 불을 나타내기도 하고 너무 극단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은 과대망상을 뜻하므로 급병이나 정신병에 걸리지 않을까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큰 바위에 색인 비석이 유난히 빛이 나는 꿈. 득진, 합격, 승진, 당선, 화귀 취득 등 명예가 별같이 빛난다. 부귀 공명하고 입신 출세한다. 큰 바위에 앉아있는 꿈. 부귀 공명하고 입신 출세한다. 입하, 승진, 합격, 당선 취득. 승리, 득도 등이 있다. 큰 바위에 올라가 앉는 꿈. 입신, 출세나 부기를 암시하는 길몽이다. 큰 바위의 꿈. 이 꿈은 거만의 불을 나타내기도 하고 너무 극단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은 과대망상이 생기므로 급병이나 정신병에 걸리지 않을까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큰 바위 틈 사이에 개나리꽃이 피어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풍족하다. 긴, 인 행제, 행운 등이 있다. 큰 바위를 가슴으로 안고 있는 꿈. 집안에 경사가 생기며 훌륭한 아들을 낳을 태몽. 파도가 부딪히는 바위 또는 강변에 서 있는 꿈. 알지 못하는 상대방과 시비거리가 생겨 마음고생을 하게 되고 부득이 자신의 사상과는 다른 사회적인 조류에 따르게 되어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하게 된다. 파도가 부딪히는 바위에 서 있는 꿈. 여러 사람과 시비거리가 생겨 말다툼이 있음. 해변에 울퉁불퉁한 바위 위에 서 있는 꿈. 어느 해변 도시 또는 해외 도시에 가볼 일이 있거나 어느 해변 도시에 높은 건물을 구경할 일이 있게 된다. 호랑이가 몸에 감긴 구렁이를 바위에 문질러 토막을 낸 꿈. 큰 세력을 꺾거나 협조자와 함께 어떤 일을 성취하게 될징조 호수에 큰 바위나 나무가 있는 꿈. 사업체나 기관의 직위, 부서, 경영자, 관리인, 중개인 등과 관계한다. 황금바위가 빛이 나는 꿈. 뜻밖의 행제를 하여 재수가 대통하다. 일확천금을 거머쥔다. 황소가 큰 바위를 뿔로 받아 굴리는 꿈. 큰 대업을 성취하고 재수가 대통하다. 작은 미천으로 투자한 것이 큰 복이 되어 저절로 굴러 들어온다. 수주, 하창업, 낙찰, 대공사 등의 일거리가 생긴다. 흙에서 자갈이나 잡석, 바위가 나오는 꿈. 흙에서 자갈이나 잡석, 바위가 나오는 꿈을 꾸게 되면 이로움의 변화, 생산 이득 등을 나타낸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고생, 체력 저하를 의미할 수도 있으니 건강에 유의한다. 다이 꾸메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